아키 에이지 국민 세트인 고대 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장비는 다른 장비류에 비해 구하는 것도 쉽고, 장비 성장에 소요되는 골드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다른 장비에 비해 종합적인 능력치가 약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불가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로 교체하면 성장을 사용하는 골드가 매물비용으로 작용된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구린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PVP에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구리지 않다는 점과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대 장비만 꾸준하게 강화를 하더라도 아키에이지의 모든 컨텐츠를 즐기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칭찬은 이쯤하고 고대 장비를 구하는 방법은 원데룩의 일부 몬스터에 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키르바차 교단이라고 적힌 몬스터들을 잡으면 일정 확률로 드랍하며 한 손무기, 양 손무기, 황금, 가죽, 천, 악기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물리방어 방패를 만들 생각으로 파밍을 하고 있었는데 마방이 나왔네요. 이렇게 방패도 두 종류로 구분되며 여러 종류가 함께 묶여서 랜덤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깐 파밍하기 쉽다고 이야기했다고요? 다른 장비에 비해서 그렇다는거죠. 1시간 동안 사냥했는데 결국 안나왔습니다. 고대장비를 얻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종족 퀘스트 초반에 받았던 장비를 다시 얻어 각성을 통해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을에 있는 무기 상인 및 방어구 상인에게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파 상인이 도약의 강화제와 각성 주문서를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약의 강화제는 1, 2,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처음 기다리는 제의 장비는 1단계를 이용하여 최대 등급까지 강화를 한후 각성을 하고 2단계 강화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방패는 마방과 물방으로 구분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 종류만 있습니다. 나중에 고대 장비로 업그레할때 선택이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이 아저씨는 역시 3단계만 넣을 생각으로 구매를 하는군요. 강화제가 사용이 안되죠? 결국 1단계부터 다시 구매합니다. 아이템 합성을 하는 방법은 강화제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하단에 있는 아이템 성장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나오는 창에서 할수 있습니다. 최대 등급까지 합성을 했다면 각성 주문서를 구매하여 상위 티어로 올리면 됩니다. 즉, 강화제를 이용하여 최대 등급까지 합성을 하고 최대 등급을 달성하였으면 각성 주문서를 이용해 티어를 상승시키면 됩니다. 작성을 진행하면 아이템의 옵션이 한 줄씩 추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옵션은 랜덤하게 나오며 합성을 통해서 등급이 한번 상승할 때마다 교체 가능 횟수가 1회 증가합니다. 하지만 최대 5회까지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합성을 하면서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으로 증가하는 옵션 교체 횟수가 5회를 넘어가게 되면 경고창이 나옵니다. 옵션을 변경하는 방법은 합성창 위에 효과 교체 탭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주 능력치와 보조 능력치로 구분됩니다. 또한 교체되는 옵션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동적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나오는 능력치의 종류가 궁금하시면 돋보기를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오른쪽 하단의 순위표를 눌러 랭커의 장비 옵션을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약의 주문서 3단계는 자파상인이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루루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아저씨는 자파상인만 뒤적뒤적하고 있네요. 언제든 환영해요. 주문서를 안팔고 있으니 멘붕이 왔나봅니다. 이제야 눈치를 챘네요. 이벤트 카테고리에 보면 도약의 주문서 3단계를 무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성을 통해 습득하는 방법을 바로 소개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갑자기 캐시를 판매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방패의 경우 마지막 각성을 진행할 때 물방과 마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짠, 고대 장비를 얻었습니다. 고대 장비도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강화를 진행합니다. 다만 강화제와 각성 주문서를 상점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대륙의 몬스터를 잡거나, 퀘스트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주능력치의 경우, 근딜은 힘, 탱커는 체력, 힐러는 정신, 마딜은 지능, 활기는 민첩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능력치는 장비의 부위마다 차이가 있으며, 방모 세팅과 치피 세팅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 다릅니다. 방무 세팅은 PVP에서 유리하고, CP 세팅은 PV에서 유리합니다. 저는 방패에 민첩, 원거리 공격력, 방패 맞기 확률 이렇게 세 종류의 옵션을 붙이고 싶습니다. 만약 원하는 능력치가 끝까지 안 나오게 된다면 어쩌냐고요 행운의 돌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비로운 행운의 돌은 명예창점 또는 로루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캐시로 구매할 경우 개당 7,000원입니다. 전 10번 넘게 돌렸는데 안나와서 모니터를 부술뻔 했습니다. 고대장비는 다른 고대장비를 넣어서 합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강화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대의 강화제는 미확인된 신비한 영롱한 정원 강화제가 있으며 고비한 이상부터 정원 강화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성을 통해 티어가 오르게 되면 아이템의 수식어가 변합니다. 휴식은은 희미한, 빛나는, 찬란한, 고비한, 숭고한 순으로 진행되며, 디아가 오르면 최대의 확성 가능 등급이 상승합니다. 각성의 성공률은 기본 10%가 주어지며 실패하면 추가 확률이 5%씩 증가합니다. 또한 실패시 일정 확률로 장비 아이템이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템이 손상되면 착용은 가능하지만 합성 및 각성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손상된 아이템은 손상 복구 주문서를 통해서 원래 상태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손상보고 주문서는 명예참점에서 명예점수 만점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빛나는 해안의 주간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때 있습니다. 이 아저씨는 또 실패하네요. 응, 손상 또 실패 보셨죠? 우리가 매주 해야 하는 건 뭐죠? 바로 빛나는 해안의 주간 패스티입니다 평소에 많이 챙겨두세요. 아니면 피똥 쌉니다. 각성을 다 했다고 주문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사의 제작대를 통해 성의 각성 주문서로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위 각성 주문서 5장을 소모하여 상위 각성 주문서 1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